코타스 안녕하세요 코타스임의 코타입니다. 오늘은 자유형 호흡을 더 잘하기 위한 연습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스트림라인, 제가 항상 강조하는 자세입니다. 스트림라인에서 배형 스트림라인으로 회전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기 위해 바디 포지션과 코어의 이동을 익히기에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360도 회전은 저도 어렵네요 안정된 자세를 연습하고싶으시다면풀브이를착용하고연습해보세요 일어나실 땐 무릎 가슴 앞으로 당기면서 고급지기일어나보세요 그래도 자세를 잡기가 어려우신 분은 풀브이두 개를 사용하여 연습해보세요 자유형에서 배영으로 의 180도 회전만 잘 하셔도 자유형 호흡이 수월해질거예요. 이 자세가 익숙해지거나 잘 안되신다면 벽을 차는 추진력을 이용해 연습해보세요. 수영하기 전 스트림라인 자세 5회 이상 연습해 주세요 사이드킥 안정된 자유형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사이드킥을 구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연습 또 연습 사이드킥이 안정화되도록 연습 많이 하세요 자유형 풀킥 없이 풀 부위로 다리를 고정시킨 뒤 자유형 팔돌리기 연습을 해보세요 이때 상체와 하체의 힘이 분리되지 않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텐션을 유지하시고 센터를 잡고 어깨를 로테이션 하면서 자유형 풀 동작을 해주세요 자유형 로테이션 킥 차렷자세로 풀 동작과 같은 텐션으로 센터를 잡으시고 왼쪽 어깨 내리며 오른쪽 어깨 롤링 3초 기다리시고 다시 반대쪽 동작을 연습해 주세요 수영할 때 몸에 힘이 분리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one arm to y o l 왼손 차렷 몸이 회전하면서 오른손 동작을 시작합니다 이때 왼쪽 어깨가 올라가고 오른쪽 어깨 앞으로 글라이딩 최대한 멀리 있는 물을 잡아 캐치합니다 하이엘보로 물을 잡아 밀어줌과 동시에 로테이션 한 손씩 번갈아가며 연습해 주세요 어깨 회전이 없으면 상해가 올수 있으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로테이션에 신경써서 연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재미있는 수영하세요. 감사합니다.